스몰볼 운동 같이 하실거예요 매트에 앉으셔서 스몰볼을 무릎 사이 허벅지 사이에다가 껴놓으시고 안쪽 근육과 복부를 이용해서 내쉬면서 하나하나씩 골반부터 롤다운 천천히 누워주시고 내쉬면서 다시 코끝부터 천천히 롤업 발바닥 지그시 바닥 눌러주세요. 엠 둘, 투, 후 천천히 올라올 때 배치기 하지 않게 앤, 천천히 천이 뜯어 올리세요. 후, 엔, 둘, 엔, 쓰리, 후, 엔, 쭉 엔, 후, 귀엽게 멀리, 엔, 둘, 엔, 포, 후, 엔, 둘, 시선이 같이 움직이세요. 이제 정면 봤다가 a n 정면 계속 유지하시다가 등판 닿으면 전장 쪽으로 부드럽게, 인 머리부터 컬업 and 2, and 후, 6, and 2, 귀엽게 멀리 유지, 발바닥 지그시 복부 유지, and 키 커졌다가, and 7, 후, and 2, n 후, 앤 라스트 앤후앤둘앤후앤올 좋으세요 반만 내려가셔서 열 번만 스테이 호흡하실게요 그대로 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내려갈게요 후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크리스 크로스 하실 거예요. 두 손에 공 잡아주시고 이 상태로 상체 크리스 크로스 하는 복근 운동 같이 다리 밴드 밴드 상체 컬업 하시면서 오른다리 앞으로 쭉 뻗어서 반대쪽으로 스퀴징흐앤흐앤흐 M, 훠, M, M, M, f M, M, f M, 공을 지그시 두 손으로 스퀴징 해주세요. 겨드랑이 좁으면서 복부 M, M, 세세 트더 e h M, M, M, 좋으세요. 자, 가운데에서 그대로 머리 대고 잠깐 쉬세요. 후. 한 세트 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깨기 멀리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복부 크로스 하실 때두 손으로 공을 스퀴징 해주시면 훨씬 더 복부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후, 엠, 후, 엠, 투, 엠, 투, 엠, 쓰리, 엠, 쓰리. M n M who and, who and, five and, M o and, six and, d n d s e n d n d e d last, ten a 좋으세요. 그대로 가운데에서 쉬실게요. 한숨, 후 자, 이번에는 스몰볼을 발목 사이에 껴서 티저 모양으로 해서 두 다리를 같이 서클을 작게 돌리셔 볼 거예요. 이때 팔꿈치는 바닥에 대 주시고요. 등은 길게 컬해 주시고 그 상태로 네 번씩 서클. m 3 m 4 반대 m 후 m 2 m t h r e n d 다시 반대, and t 복부 집어 넣으시면서 튀어나오지 않게, t h r e n d 가운데에서 반대, a 귀엽게 멀리, and, two, and, 3, and 4. 그대로 구부리시고, 다리 내려놓으시고, 누워서 잠깐 쉬세요, 후 복부 지어 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스몰볼을 가지고 오셔서 흉추 뒤에 견갑 부분에다가 놔주세요. 그 상태로 아치 익스텐션, 그 상태로 턱 당기면서 복부 지어 짜시면서 컬이 동작 8번 반복하실 거예요. 상체쭉 늘어주시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흐 M 충분히 뒤로 extension s t r w o 후 M 쭉 익스텐션 아치 i o n 하 M curl 후 three M 쭉 넘어갔다가 M four 쭉 M two <웃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five 쭉 M 충분히 호흡해주세요. and six, 후, and 쭉 기지개 켰다가 and seven, 후, and 둘, 마지막 라스트 and eight, 후, 여기서 잠깐 그대로 조금 더 몸을 밑으로 슬슬 내려가셔서 아까보단 공이 조금 위에 있어요. 그 상태로 다리 시저 복근 연결하실 거예요. 밴드 밴드 드셔서 위로 쭉 피시고 시저 흐앤 몸통 흔들리지 않게 흐앤흐앤 앤 쓰리 앤 쓰리 앤포앤두앤 앤앤앤 와이 앤두앤 식스 m 2 n seven, 2 n 8 n e i g h n n nine, n last, n ten, and 좋으세요. 그대로 무릎 구부려서, 내려 흉추 뒤로 쭉 한번 스트레치 한번 더 할게요. 쭉쭉쭉쭉쭉쭉쭉. 다리도 스트레치. 후. 뒤로 상각 상체 일어나시면서 후 옆으로 누워서 사이드라인으로 운동 같이 하실 거예요 무릎 사이에다가 스물 볼을 낑겨주세요 네 끼워주시고 그 상태에서 팔세 동작 삼각형 다리 만드셔서 무릎을 어깨 쪽으로 펄스를 하실 거예요 요거 10번 후엔뜰엔투 M 두 M 쓰리 발끝 무릎 터치 M 네 M 터치 M 파이 M 터치 6, i x M 2 Seven M 두 e 개더 9, i n e M 두 M 다시 1 0개 위로 펄스 M 셋 M 넷 M 다섯 M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탑 그대로 내려놓고요. 그대로 두 다리 무릎 구부려서 윗다리를 인해나웃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오픈 앤 클로즈 앤 오픈 앤이것도 10개 할게요. 앤 쓰리 앤둘앤포앤 몸통 주저앉지 않게 앤 파이 앤둘앤 식스 m 몸통 뒤로 눕지 않아요. 그렇죠. 몸통 일직선. m 8, Emm. 2, Emm. 9, e m 2, Emm. 10, e n m 좋으세요. 자, 공을 이제 윗다리 앞에 무릎 밑에다가 두시고요. 밑에 다리를 쭉 피세요. 밑에 다리를 핀 상태로 그대로 업앤 다운 10번 하실 거예요. 그 대신 윗다리는 스몰 볼을 지그시 누를게요. 준비, 업앤 다운, 투앤 다운, 쓰리 앤 다운, 포앤 다운, 파이프 앤 다운, 식스 앤뚜 길게 세븐 길게 발끝 에잎 뚜 나인 뚜 텐 그대로 위로 서클 하나 M 둘 M 셋 N 그렇죠 발끝으로 원을 그렇죠 Six Seven e 리버스로 서클 하나 M 둘 그렇죠 발끝으로 무릎 쭉피세요 그렇죠 Six Seven eight, nine, 텐, 그렇죠. 허벅지 안쪽에서 느낌이 오게끔 그대로 스트레치. 공을 굴려서 스트레치 할게요. 한숨, 호흡 쉬면서 후. 자, 반대쪽으로 돌아누워서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실 거예요. 팔세 동작부터 무릎 뒤 사이에. 옮끼시고 발끝으로 무릎 파스 삼각형 다리 하시고 무릎을 어깨 쪽으로 들어요 준비 하나 M 터치, M t M t M t M t M t M t M t M t M two, nine, 앤둘열 번째 위에서 스탑 펄스 앤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잇 그렇죠 두 다리를 무릎 구부리시고 포겠다가 인내나웃열번 준비 앤 아웃 앤둘앤후앤 몸통 뒤로 밀리지 않게 쓰리 앤둘앤 and four, m two, m five, m two, m six, m two, m seven, m two, m eight, m Together, m nine, m two, m ten, m 좋으세요. 공을 윗다리, 무릎 밴드 하시고 밑에다리 쭉 피셔서 뻗어 놓은 상태로 업앤 다운 10번. 발끝 길게 하시고 무릎 피세요. 준비, 업앤 길게, t 좋아요, 3, h 4, e 5, t 6, 두, 7, o 8, r 9, 두, s 그대로 서클, 하나, n d n 6, 7, 8, 9, 10 e n e i 리버스, and one, t 발끝 길게 무릎 쭉쭉 피세요 6, 7, 8, 9, 10 좋으세요. 그대로 굴려서 스트레치. 호흡 계속 유지하시면서 스트레치. 자 다음으로는 우리 척추 익스텐션 스완 동작 하실 거예요 엎드린 상태에 두 손을 스몰볼 위에 올려주시고 약간 어, 너무 멀지 않게 놔주세요. 굴려 가지고 오시면서 코 끝부터 들어서 상체 익스텐션 쭉 신전하세요. 앤 다운 10번 할게요. 엠투 앤, 허리 눌리지 않게 지골 바닥 지그시 눌러주시고 앤, 다운, 앤, 업, 발등 끝까지 밀어서 다리가 길어지신다 생각하시면서 흐, 멀리 내셔도 되고요. 둘, 앤, 들이마시면서 쭉 올라오셔도 되세요. 앤, 편한 호흡으로 하세요. 앤, 세븐, 앤, 세 개만 더. 앤, 에잇. M, 2, M, 9, N, 라스트, M, 10, 그렇죠. 2, 그 상태로 스몰볼 가슴 앞에 가지고 오시고요. 상체를 스몰볼을 지지해서 익스텐션, 스몰 익스텐션 상태에서 우리 두 팔을 W자, E자로 만드신 상태로 치킨 날개처럼 그대로 W자로 들어서 만세했다가 팔꿈치 W 땡기고 and up 16번 two and up and down a up a f o u r a up a five 등을 쪼아준다 넓어지지만 쪼아준다 생각하시고 up a 쭉 and up a eight 여덟 개다요 up a 쭉 and up a 주엔업 and, up, 셋, and, 넷, a 업 d up, and, 다섯, and, up, a and, n and, and, and, and, and, and, 좋으세요. 자, 그대로 팔 차려 손바닥 뒤 상관없어요. 위로 다트. 발끝, 손끝 길게, u 이것도 16개, and, 그렇죠, and, six, and, seven, and, eight, 더, 하나,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좋으세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쉬시고요. 한번 더, 한 세트씩 더 반복하실 거예요. 치킨윙, 닭날개, 등 끌어내리는 거 16번. 그 다음에 다트 16번 준비 팔 들어서 위로 Up, Down, and, Up, and, Two, and, Up, and, Three, and, Up, and, Four, and, Up, and, Five, and, Up, and, Six, and, Up, and, Seven, Up, and, Eight, and, Up, and, One, and 허리 눌리지 않게 and up, and three, and 발등 길게 미세요. t 2, and up, and five, up, and six, up, and seven, last, stop. 발 차렷 하시고 손등 손바닥 위로, up, and two, and three, and four, 귀엽게 멀리, five, and six, seven, eight more, one, M2, M3, M4, M5, M6, M7 위로 쭉쭉쭉쭉쭉쭉쭉 and 그대로 엉덩이 들어서 아기 자세로 쉬실게요. 후, 쭉쭉 후, 그대로 스르르르 일어나시고 늘링 자세로 정면 보신 상태로 스몰 볼을 옆에 옆면에 살짝 손바닥으로 끼워 놓을게요. 한손 팔꿈치 밴드 하시고 사이드 밴드로 스트레칭 하듯이 운동하세요. 2여 8번씩 3 and, 2 and, 4 이때 반대쪽 골반이 옆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유의하시면서 몸통 똑바로 레터럴 흉추가 옆으로 플렉션 해주세요. F, M, Last, M, 쭉 반대쪽 가실게요. 골반 안정하시고 시작. One, M, 쭉, 앤 Two, M, 두, M, t h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납작하게. Four, M, 두, M, Five, M, 두, M. six and two more and seven and two last eight and 좋으세요. 자 이제는 편안하게 멀메이드 앞바 다리나 멀메이드 자세로 사이드 스트레치 네 번씩 and 일어났다가 and two and 귀엽게 멀리 손끝 멀리 and three M 두 M f o u 반대쪽 M one and 갈비뼈 사이 사이 다 열어주세요. 2, w o M 두 M t h r e M f M 좋으세요. 가운데로 공 굴려서 앞으로 스트레치 후 쭉쭉쭉쭉쭉 충분히 호흡해 주시면서 일어났다가 그대로 한숨 후 잘하셨어요.